네, 밤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밤에 있는 곳입니다 밤에 있는 곳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게 일단 배필번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게 유플레이 유플레이 유플레이 게임사 좀 이제 톰클렌시 네임보우식 시즌입니다어 이게 그만큼 재밌다고 막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추천해주는 바람에 제가 샀어요 4만원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멀티는 별로 안 해봐서 실력은 없는데 이게 좀 멀티플레이 같은 거 찾는 데 시간이 고급 레스토랑급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바로 했어 뭐지? 캐주얼 하는 게 맞겠죠? 맞을 거야? <웃음> 맞겠지? 나 로딩 중입니다 바로 게임이 들어가죠? 지금 시간에 사람이 많아나 혹시? 신기하네요 어제, 세, 어제 밤에 했는데 한 10, 10, 13분? 아, 10분 내한 6분 정도 걸렸는데 1 7 2 4님 왔습니다 이제 유튜브 녹화중이고요 우리 보, 고, 보시는 구독자분들 이제 구독과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좀 했는데 할만하거든요 어난인가나나앱인가뭔데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잘 모르, 모르는 시점 이게 수비하고 공격인 있나봐요 거기서 이제 어? 헬로? 마이크 되나?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오른쪽 상단에 누가 누굴 죽였다고 뜨는데? 뭔 상황이지? 나데 아직 모르겠는데 무슨 상황이야 이거 로딩 중인데 지금 저런 게 저런 게 떴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어떤 방에 들었다는 What 거고 어, 뭐야? <웃음>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뭐라 뭐라 하는데 뭐라 는지모르겠어 일단 미션 실패, 미션 패일드. 일단 NPC네요. 예, 네, 유저가 말한 건 아닙니다. 다음 라운드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됐네요. 공격이네요. 아, 나 공격 처음 해보는데? 수빈에봤어도 공격 하면 예비 공격. 이걸로 하자. 난 별로 없으니까. FBI로 FBI 스와트가게 FBI 스와트 남자는 스와트죠 이건 뭐지? 아난수 20... 2 0 야... 20... 20으로 가고 폭탄 연막탄 자 점착... 폭약으로 가겠습니다 수류탄 있고... 성광탄 있는데... 성광이 더 좋... 아 수류탄으로 갈게요 수류탄으로 갈게요 어머? 세부상보기 아 보고 싶은데 뭐다 넘어가버려 <웃음> 뭐야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병가가 있는데 병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 뭐니 뭐니 오우! 뭐야 이거? 끼우! 뭐야? 오우! 개 신기해! 최신이 반갑습니다. 성중기님 반갑습니다. 개 신기합니다. 아 이게 혹시 카메라 같은건가? 로봇은? 오 완전 신기하거든요? 나 지금 찾은 것 같아. 저, 적적적인것 같은데, 확실히. 아, 들키구나, 이렇게. 아, 1이 되구나. 오케이. 나 왜, 나왜 수비지? 나 탱커인데? 모양이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전 탱커 같아요. 나한번 해보겠습니다. 톰글렌씨 아, 일단, 닉, 처음 느끼는 건데, 일단, 뭐, 재밌고, 일단 유저들하고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NPC랑 싸웠대요 근데 이게 지금 유저로 싸우는걸 도입이 됐다는데 가 보도록 아 이거 그냥, 그냥 앉게 안되나? 제트로 왔니 혹시 어떻게 갔니? 가잠보자 슬로우 슬로우 누구있다 찾았어 일단 확실한거누가있어 뒤에서도 옳지 모르니까, C키, 아, C키가 안 깁니까? 감사합니다. 아, 땡큐, 땡큐, 고마워요. 몰랐었어. 오케이, 어, 오케 누가 있 누가 있다, 누가 있다. 확실한 건 누가 있다. 잡았어! 개쩔어! 어, 개 재밌어! 이거야! 이게 게임쓰지? Willow? 저기로 가저로가나 탱커야, 확실한 건. 확실한 건난 탱커. 못하는건가? 일단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 긴장돼 괜히 긴장돼 저. 저기 한명있죠? 어 맞긴맞네 아 데미지가네 이거 와, 이런식의 게임이군요. 신기하네요. 건너뛰기. 어, 뭐야. 다 죽었어, 팀이. 일단 아직은. 아, 보는 중? 이게 마지막 파츠라 봐. 마지막 생존자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방어. 대비병료 이거 아직 잠겨서 레벨이 안돼가지고 잠겼나봐요 병가 1이로 하고 이거 한번 s a 스로 하고 이거 총을 어떤걸로 해야 돼? 기, 이거 기간으로 해야되나16 철조망 필요없고 별로 필요없는데 이거? 방패? 방패하야 이제 가만 방패하고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필요없고 이거 딱 좋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파티야돼요 파티플레이 최대 5명인데 파티하실 분들은 하시고 오늘 또 친구랑 이게 딱 좋은 게임이죠 이런게 아 이게 보호를 그러니까 미션 보호가 이제인질보호니까어 근데 이, 이 맵을 자세히 좀 알아야겠다 오늘깐 어, 인질로 발견했다고? 벌써? 어? 어? 뭐야? 일부러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직 무슨 게임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지 뭐. 야또 FPS 광이냐 Top h a 20 on the hostage. 어,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에누 있다, 있다? 어, 레이더 발각됐다 보인다. 보인다 표식됐다. 뭐 하는 거지? 어, 개신기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웃음> 신세계야!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분 뭐라는 거야? 카메라 찍는 건가? 아, 보이스 이거 못 하나? 이거 팀 보이스? 오오오. 오, 오, 바다이... 바닥! <목소리> 가자, 가자.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이따 밑에 적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수빈데 근데 왜공격하지 이게 미션이지 않을까? 일단 저 사람 보호하는게 미션이고 저 사람한테 갈거 아니야 그치 애들이? 올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내가 보호만 하면 되죠? 바로 겁나 무섭습니다 일단 박종룡 영님 반갑습니다 야 그러지마 나 개무서워 이게 수류탄 4번인가? 3번, 5번, 3, 5번은 뭐지? 어, 이거 뭐야?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지. 알겠어. 대충, 여기, 이쪽 벽에 벽을 딱 한번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딱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로 딱올때 정면을 이렇게 방어하면 되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어, 더 설치할 수 있나? 안 되지? 5번은 뭐야? 아, CCTV 보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없었는데, 아, 아 맵을 좀잘 알아야 되는데, 맵을... 맵을 보니까 이게... 씨, <웃음> 무슨 맵이지? 어, 아, 뭐야?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준거지? 아아... 저기 숨어있었구나 투킬 먹었네 트리플킬 먹었네 이 사람 와지 뒤로 부렀네 팀 질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상대가 지금 한명 나왔거든요? 저기 지금 세명 나왔고 설마 3대1 지겠어? 카메라 보여준대 어? 2대1 이거 누구랑 같이 해봐야겠네. 음, 괜찮구만. 확실히 그래픽은, 그래픽은 오죠. 확실해, 이건. 어? 밖엔 없어. 분명히 안에 있을 거야. 인질이기 때문에. 27수다, 0 맞죠? 문제는. 이러면 공격팀이 불, 불리하죠. 확실한 건.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뭐야? 와 잡았어 저놈 뭐야 뭐 하는 놈이야 기 전에 어 이름 안 되지 그렇지 나이스 시간 초보 다 돼가지고 아마 진거 같아요 제가 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 풋풋한 초보자죠. 흠일단 확실한건 재밌어 재밌긴해 근데 아직은 뭔지 뭔뭐가 뭐, 뭔지 모르겠어 재밌긴한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어이 뭐라 해야되지? 가자 예비병력 인원님많았습니다 안그래도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구들 혹시 스카이프 되십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녹화중이라서 예 네, 지금 유튜브중이라서 유튜브 끝나고 같이하시죠 에헴 나 지금 뭐가 뭔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누가 좀 알려줘야 돼요 아하! 하하 아함!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몰라요 전부 풀타용? 풀타용? 좋아 가자! 나의 싱싱카! 내가 옛날 갖고 놀았던이 이 장난감 감시카메라 가 되죠. 이거 안 들키면 돼. 개꿀이거든. 어디로 가요? <웃음>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지하실로 가자. X키 꾹 눌러보라고? 아,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알겠어. 발각, 발각시킬 수 있는 거죠? 저 위치를. 아 이게 바, 빨간색으로 딱 되구나. 대각이. 대충 알겠어. 이아나왜맨 맨, 탱커야 근데 들었다고 5번 봐보자 어 저기있어 앙키버디 아하하 안돼 아내 드론 짱아 개개웠는데 아이 젠장아아씨 이런 나쁜 새끼들 내싱싱하를고 하니 아 이거 안되겠네 가서 한번 첨벌를 내리게 해줘야겠네요 와 지린다 진짜 게임 와개 지린다 화상한다고? 아재따재개 신기해 게임 얘들아 같이 가자 지금 쟤네 왜 다운이야 야, 나, 나, 탱커인데? 퓨리님, 반갑습니다. 네, 졸라 멋있는 터미네이터 장면을 보여주겠어. 가자. I'm getting. Fucker. 졸라 잘했어 여기 새끼 잠만 자안 죽었지 죽었나야 아니 살려줄게 오빠가 있잖아 그래 그래 오빠 믿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요아아아아아아아아 안죽었다고? 이쌍놈 새끼! 아! 아 뭐야 이게 아 드럽네 이거 아왜 안죽어요 근데? 분명 죽인거 같더만 이런 그래도 한마리 죽였어 아부상당해서는 엎드린거였어? 그냥 7이야야씨 대단한 놈이네 운좋은 새끼 근데, 근데 여튼 나한테 죽었어 결론은 나한테 죽었어 된거야 결론은 나한테 죽었어 난미션컴플리트 한거야 얘는 누구지? 아 우리팀인가? 한명 남았네? 한 1대1로 야 1대1 남자랑 1대1인데 지는 거 아니겠지 나 너를 믿는다 그렇지! 야! 뒤치기 는 야! 어! 못하네 이름 병딱! 에이 지가 뒤치기 하하고 지가 걸린 다음에 지가 죽는 게 어딨어요 아참 못하네 뭐야 끝나구요? 젠장 좀 많이 못하네 뭐야 아 우리팀 졌어? 이런 젠장 너무 싫다 <웃음> 여러분들 일단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인 것 같고요 확실히 재밌긴 해요 어, 잔입하는 거를 막는 거하고 공격을 할수 있는 거 아주 좋아요 매치평가 알트 난 평가 이건 솔직히 우리팀이 참좋도 못해가지고 별 세계를 줄게요 아항 당연하죠 자 메인 메뉴 돌아가기 여러분들 반티비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친구분들이랑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스카이프를 좀 브리핑을 해야지 애들 위치를 더 알면서, 알면서 이제 매층 공략할 수 있고 이제 맵을 딱 이해하면은 이제 팀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 바이 여러분들 반티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